안녕하세요 보험연구 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블루인슈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어른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영입니다 네, 네, 어른이 보험 정의 먼저 네,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어른이 보험이라는 게 따로 상품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어른 기준에 들어가는 성인이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이다 라고 해서 어른이 보험이라고 저희가 이제 설계사들이 애칭처럼 부르다 보니 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이제 성인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보험날 15세 이상부터 거든요 음. 근데 이제 15세 이상은 당연히 어린이보험을 가입을 할 거고 음. 예전에는 어린이보험에 2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음. 가입 가능 연령이 30세까지 늘어나면서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게더 유리하네 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인보험을 가입하실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네. <웃음> <웃음>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네. 모호함이 있었어요 음. 과거에는 이게 어른이보험이 사실 뭐 24세까지 가입되는 회사들도 있었고 네. 뭐 20세까지만 되는 데도 있었고 음. 되게 이 뭐라 그러죠 저희가 항상 보험 신규담보 나오거나 음. 신담보 나오면 춘추전국시대가 음. 있듯이 네. 어른이보험도 사실은 어른, 성인이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분명 히 있었지만 네네. 설계사분들도 잘 모르셨고 맞아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기준들도 다 달라.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약간 표준화됐다. 지금은 이제 기능적인 면도 그렇고 담보 구성도 그렇고 응. 대표적인 보험사들은 거의. 어, 인류적으로 변경이 됐고, 음. 맞춰졌죠, 많이. 그니까, 네. 상향됐다라고 볼수 있죠. 좋아진 건 확실한데. 어, 네네, 맞아요. 어, 좋아진 건 확실한데, 음. 여기서 또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건, 과도기 기간 안에서는 음. 성인보험이 더 유리했던 있어요. 때도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연령별로 음. 성별에 따라서 성인보험이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음. 더 유리할 수 있다. 네네. 하지만, 음. 기능적인 측면의 장점을 따진다면, 음. 그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비교 한데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보별로 비교했을 때 성인보험이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들이 있는데 그 저렴한 차이가 크지가 않고 이게 왜 저렴하지? 라고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뭐 납입 면제라든지 음.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험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어린이 보험이 좀더 전체적으로 유리해졌다 음. 그거는 제가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성인보험 대비해서 음. 15세 음. 이상은 성인으로 가입하면 되, 되지 않냐 음. 근데 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네네. 라고 하는 어른이 보험만의 장점을 좀 요약을 해 주신다면 음, 첫 번째는 음. 이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납입면제 기능이 다르다 라는 음. 거고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음. 네, 그리고 담보별 보험료 그러니까 전체 금액대로 봤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 음. 네, 담보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보험료는 저렴하다 이세 가지가 가장 메인이에요 메인. 네. 음. 그러면 납입면제 음. 측면에서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인 보험 대비해서. 음, 이제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인데도 회사마다 납입 면제 조건이 다 달랐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 대부분의 보험사가 거의 동일해져서 어린, 그러니까 성인 보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인 보험은 암 진단 받았을 때 음. 여기서 유사암은 제외되고요. 네. 그 다음에 뇌 출혈. 급성신근경색증 진단받았을 때 3대 진단은 요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가 80% 이상이어야 돼요 음. 질병 후유장애든 상해 후유장애든 80% 이상이어야만 납입 면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범위로 봤을 때 해당되기가 좀 어렵죠 음. 네, 좀큰 중대한 질병 또는 보장 범위가 좀 작았다라고 볼수 있고 어린이 보험도 유사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거의 표준화가 됐냐면 암 플러스 유사암 진단 받았을 때라는 이제 유사암에 대한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네, 가장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어 급성 신근경색증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 으로 협심증의 범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예, 범위가 넓어졌죠. 고질병이랑 상해를 통합해서 투포장이가 50% 이상이면 음.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게 범위가 엄청 차이가 나요. 모든 회사가 동일한 조건은 아니에요. 음, 일부 그렇죠? 이제 한두개 회사 정도는 음. 후유장애가 80% 이상인 회사가 아직은 있는데 음. 나머지 조건은 거의 동일해졌고요 음. 유사함이 빠졌던 회사도 있어요 음. 성인처럼 네. 근데 유사함도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다 탑재가 됐기 때문에 네. 어, 그 부분은 거의 다 표준화가 됐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몇몇 보험사가 이제 우리가 많이 어린이보험으로 알고 있는 몇몇 보험사는 뭐 양성내중량이라든지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어 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대한 상해 수술 요런 부분에 대한 걸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하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되는 음. 그런 범위가 이제 넓어져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5대 납입 면제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왔을 때는 8대 납입 면제, 9대 납입 면제 이렇게 들어가죠. 어, 8대 9대 숫자도 늘어났지만 음, 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그렇죠. 때는 뭐 80% 부장이냐 50% 부장이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네. 확인해보시는 네.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사암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음. 음. 유사암과 3대 진단 네, 맞습니다. 3대 진단에서 음. 유사암과 이제 뇌혈관 질환 음. 어, 관련된 부분들이 나빈면제 음. 기준 안에 들어가면서 네. 네. 네. 사실 이뭐 급성신경색이라던가 뇌출혈 음. 음.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받는 거는 그걸로 납입 면제 받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유산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기능적인 측면으로 비교했을 때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이 부분은 확실한 부분들이니까 음. 체킹을 해도 되고 한 가지만 더, 아,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네, 오늘 네. 좀 디테일하게 얘기 네. 네. 얘기한... 네. <웃음> 왜냐하면 납입 면제에 대해서 제가 늘 들어가는 그 항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납입 음. 면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납입 어, 면제에 대한 정의 네, 납입 네. 면제는 말 그대로 납입에 대한 면제거든요 음. 우리가 20년나 90세 만기 20년나 8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할때 어, 80세 중에 90세 만기 중에 내가 그런 암이나 유사암이나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된다?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납입 면제라는 건 납입 기간 중에 일어나는 거라서 그렇지. 보통 20년 납이나 30년 납으로 내가 납입을 어느 기간 동안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 안에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보험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 건 사실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가 그러니까 가입하는 어른이 기준으로 음. 20대 분들이 사실 음. 이3대 진단을 받는 확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20년 기간 안에만 해당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 21살이 21살이 가입을 했을 때는 어, 41세까지 전에 진단 받았을 경우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냐, 음. 뭐 이게 그렇게 가치가 높으냐 음. 이런 분쟁도 많은데 사실 생각보다 납입 면제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진단비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음. 보시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막 어, 어느 회사를 갈지를 막 갈팡질팡 할 필요는 없으세요 음. 거의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음, 음. 그렇지만 내가 가입할 때 이런 납입면제 조건이 기능적으로 들어갔는지 음. 이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네 맞아요 네, 추가로 더 가입하는 음. 어, 이런 보장들이 아니라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이나 어른이보험 뭐 성인보험도 기본 플랜은 저희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네. 가장 기본을 준비해 드리는 플랜을 제공해 을 드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쭉 평생 내셔야 되는 20년 납은 완납하셔야 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음. 납입면제가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중요해요 음. 음, 음, 음. 그리고 특히나 유사함이라든가뇌혈관지라까 그러니까 최근 발병 확률이라던가 발병 연령이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음. 의료기술 발달에 의해서 진단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쵸. 진단담보에 대해서는 음. 사실 이 납입면제의 중요성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음. 특정 뭐 어떤 회사가 음. 어, 납입면제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분리해서 음. 어, 빼는 시도를 했다가 사실 아직 시작이 저항에 막혀서 네. 다시, 엄청 욕먹고 어, 어,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음. 보험사들은 지금 납입 면제에 대해서 아직 내의 주시하고 있지만 음. 언젠가는 이게 이슈가 될 거다. 맞아요. 나는 예측은 가능하다. 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보험사가 자꾸 담보를 축소하려고 네. 시도한다거나 음. 아니면 이거를 분할해가지고 뭔가 약관을 좀더 세분화한다는 건 음. 손해율과 분명히 직관되는 부분들. 그럼요. 네 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담보가 소비자한테 유리한 단지, 음, 음. 아니면 보험사에 유리한 단지를 판단하시는 어떤 기준이 되실 수 있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해당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 그럼 두 번째 보장 한도. 한도 측면에서 성인보험 대비해서 어린이보험이 좀더 유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 일단 우리가 진단비를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우선순위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비 다음에 진단비를 1순위로 잡으니까 네. 그 진단비에 대한 가입 기준이 성인보험보다 훨씬 가입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같은 연령대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유산진단비를 이 회사는 천만원만 가입이 가능하면 어린이보험으 했을 때는 이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 삼천만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아 동일한 회사에서 네. 성인보험을 선택하느냐 그렇죠. 어린이보험을 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음. 연령은 똑같은데 피보험자는 같은데 음. 한도가 달라진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사암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유사암에 대한 진단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들이 유사암에 대해서 계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 유사암 진단비를 얼마 가입할 수 있느냐가 되게 관건인데 유사암 진단비를 넣어서도 문제지만 여기서 납입면제까지 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는데 내가 보장받는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얼마 넣을 수 있어요? 막 고객님들 이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같은 회사에 어 A상품은 성인보험 B상품은 어린이보험이라고 하면 A상품에는 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b 상품은이천만원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해요 그러면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전체 보험료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단지 유사한뿐만이 아니라 어, 뇌혈관 질환 진단비,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또는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이게 이제 한도가 거의 두 배, 세배 차이가 나니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지금 준비해서 앞으로 80세, 90세를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크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라는 거를 늘 질문을 주시죠. 음.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성인보험을 어 연령별로 보더라도 40대에 가입 가능한 3대 진단비 어 한도와 네네. 50대에 가입 가능한 한도 음. 완전, 완전 다르고 네. 이게 60대 넘어가면 아예 음. 거의 추천을 못 드려요 어, 가성비 부분 네, 안에서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 음. 이거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나이예요 네 맞아요 동일한 나이인데 음. 어른이 보험이 성인보험보다 한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한도가 높다그래서 한도를 꾹꾹 채울 필요는 없다. 음음음. 본인의 납입 여력 수준 안에서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네네. 부분들이고 음. 이제 금속법 되면서 또 하나 또 좋은 부분들이 이런 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깨누저 피해가지고 음. 막 유사한 막 1억까지 집어넣고 저는 항상 보험은 상식선에서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보험이 로또가 아니고 어떤 사인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어, 업계 누적이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응. 이 정도 담보만 가지고 있어도 응. 고객님들이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는데 있어서 응.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다. 어, 물론 시대가 막 물가가 바뀌고 뭐 화폐 가치가 바뀌면 응. 한도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네. 한도 늘어나겠지만 지금 굳이 뭐 그렇잖아요. 이번 일당 업계 누적이 보통 10만원. 네. 어, 근데 이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음, 너무... 20만원씩 막 모럴 가입한 다음에 막 장기 입원하고 보험 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맞아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음. 어, 이 보험 10만원만 있어도 음. 충분하다. 음. 그 유사한 같은 경우에도 뭐 2천만원?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 어, 내가 실비 있고, 음. 이런 부분들 가입했을 경우에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가입하면, 음. 이거 이상을 가입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상식선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음. 네. 이제는 대표님 말씀처럼 내가 꾹꾹 눌러다가서 가입도 못 해요. 아. 어. 네. 그러니까 아, 이게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어 보험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치료비 대비해서 음.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치료비는 커버가 되고, 음. 그 다음에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 손해비나 가족 생계비에 지장을 주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는 거 있는데, 음.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명사랑 손해보험사 합해서 뭐 1억까지도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많이 막혔고 그렇게까지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회사가 이 가입 한도를 계속 줄인다는 건 손해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의 손해율도 어느 정도 면징해야 되지만 회사의 손해율 때문에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도가 어느 회사로 하는 게 내가. 어, 가성비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고 네.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인보험으로 하느냐 어린이보험으로 하느냐 라고 비교를 네. 했을 때는 어린이보험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굉장히 큰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납입 면제 조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유사암 진단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치료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금방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내가 장기 치료를 받으면서 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가족이 내가 치료받는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험의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성인보험의 그런 기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음. 음.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도 음. 세 번째, 음. 보험료가 저렴하다 네, 전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요 어, 전체 보험료가 네네네. 근데 특정 담보들은 성인보험이 또 유리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음. 연령대나 성별도 있긴 하잖아 있긴 한데 최근에 음. 거의 제가 비교를 했을 때 확인하지 못한 게 음. 거의 성인보험이 전체 보험료가 많이 올라왔어요 음... 그래서 어~ 이~ 연령대는 어~ 이 담보에 있어서는 성인보험이 좀더 유리하네라는 조건은 거의 찾지 못했고 거의 있어봤자 암진단비거든요 그렇죠. 네,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성인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계 조건이라든지 음. 가입할 수 있는 한도라든지 납입면제 기능적인 부분이 훨씬 더 축소된 거를 생각하면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사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만들고 나서 안정화 기간에 갔거든요 음. 보통 3년 정도를 갔는데 음. 이 기간 안에서 손해율을 측정을 해봐요 음. 그리고 나서 그 상품군의 그 연령대의 보험료 측정하게 되는데 사실 20, 21세부터 30세 사이에 계신 분들이 음. 어, 안, 손해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가장 그런 연령이죠. 어, 그러니까 네. 성인보험은 뭐 15세부터 뭐 60세까지 간다고 치면 65세까지도 간다고 치면 음.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손해율과 비교했을 때는 음. 당연히 여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보험료적인 측면에서도 음. 어, 성인보험 대비해가지고 어린이보험이 네. 네. 지금은 유리하다. 저희가 이제 무해장급형 10% 플랜이 없어지고 음.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 무해장급형 10% 때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이 진짜 훨씬 유리했고 음. 지금 이제 전체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조금 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납입면제 기능 음. 음, 그리고 어다 가입할 수 있는 데가 똑같이 음 성인보험으로 구성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최대한 한도를 넣어도 어뭐 천만 원 한도까지 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담보들이 주요 담보였다면 음. 여기서 내가 한2만원 정도 더 추가를 했을 때그 한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음. 그러면 내가 여력이 되느나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이세 가지 납입 면제 보장 한도 보험료 음. 네. 어, 이 기능적인 측면과 보험료적인 측면을 비교하더라도 음. 성인 보험 대비해서는 음. 어린이 보험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 또 하나. 플러스할 음. 부분이 있죠. 하나 더 있죠. 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냥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진단비 명과 수술비 명만 들어서 뭐 이게 넣고 빼고 이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씀을 음. 하시는데 여기서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을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거의 없으세요. 음. 네, 거의 뭐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이 되는 거냐 음. 그리고 언제가 지나야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내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음. 이건 성인보험에서 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음, 네. 그걸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네 <웃음> 일단 어, 어, 면책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면책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가입시점부터 언제까지는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바운더리를 쳐놓은 거예요 음.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보통 암 보장에 있어서는 전보험사가 거의 동일하게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 암에 대한 거는 보장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암 진단비,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뭐, 암 항암 치료,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들어가요. 음. 근데 이제 성인보험으로 갔을 때는 91일부터 보장이 시작되는데 음. 1년 안에 진단받았을 경우 50%만 보장하겠다라는 음. 이제 감액기간을 만들어 놓죠. 네. 그러니까 51년이 지나야 100% 내가 가입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적지 않은 케이스로 1년 안에 진단받으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네. 응, 그래서 특히나 연령대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가시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리모델링 할때어 지금부터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리고 1년까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가 되니까 기존 거를 그 기간까지 같이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딱 끝내버릴 거냐를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음.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제 어린이보험으로 갔을 때는 15세 이상부터는 암에 대한 부분이 90일까지 보장하지 않겠다는 면책기간 똑같이 적용되고요. 대신에 91일째부터 100% 보장이에요. 음, 감액이 없는 것. 네네. 그리고 감액이 있는 회사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감액이 없고, 그 다음에 암을 제한 나머지에 대한 뭐 뇌나 심장질환에 대한 거는 감액이나 면책이 아예 없어요. 음, 음 성인에선 있는데 어, 여기서 없다.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성인에선 암에 대한 것도 있지만 뇌랑 심장에 대한 부분 음. 그리고 이제 성인 보험 중에 뭐 간편 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수술비에 대한 것까지도 면책 기간이 있죠. 어 면책 기간. 아 감액, 감액 기간이죠. 기간이 네네. 어, 감액 기간이 있는. 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네 가지 그럼 장점이 네 가지네요. 네총 토털 네 가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음. 납입 면제, 보장 한도, 음. 보험료. 감액이나 면책, 네, 예,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음.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서 음. 어, 내가 보장한도도 더 넓어지고, 그다음 보험, 그 동일한 보험료를 냈으니까 음. 납입 면제 범위도 넓고, 네. 그다음에 감액이나 면책에 대해서도 소비자 단체를 유리하기 때문에 음. 많은 설계사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는 네, 부분들이고, 20대, 음. 그래서 어른이 보험을 20대 특권이다, 20대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음. 유리한 부분들이다라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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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비험자에게귀속됩니다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